<웃음> 아니, 이거, 이거, 오늘 시, 이거,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미거이지이 먹으려다가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자자가 엄청 잡았네. 큰거못잡아몇 마리 잡았어요? 30마리 잡았나? 대거 언제 이 a uh n -huh.